야자수를 따라갈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은 저는 아빠랑 시비앞에 있는 야자수를 따라갈겁니다 코코넛 코코넛 따라갈건데 아빠를 서좀 이따 오실겁니다 자 오늘은 며칠전에 그 시비앞에 있는 야자수를 한번 따먹어봅시다 필요한 거는 칼자 어디서 기 코코넛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네 집이 앞에 코코넛이 있구만 보여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코코넛 예, 바로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간단해요 어 간단해요 코코넛 따실 수 있을지 이렇게 돌려서 정글에서 뒤에서 네. 보면 정글에서 이렇게 돌려서 따던데 과연 아빠는 이 단편 코코넛 을수 응. 있을지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여기 이렇게 튜브가 있으면 반반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놀러 오는데 코로나 끝나면 여기 바로 오시길 바랍니다. 코코넛은 어떻게 달까? 안 나올 거요 이렇게 돌려서 따면 되겠지 뭐. 자, 저기 우리 해변 앞에 나타난 야자수, 요거를 한번 따서 먹어봅시다. 과연 맛이 있을지 없을지. 자, 아빠 응? 이렇게 돌려서 따면 될거 같은데. 보면은 여기 야자수. 아이고, 야자수. 높이 있는 야자수가 있고 낮은 야자수가 있는데 원래 낮은 야자수가 좀더 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다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앞전에 한번 따먹었는데 조금 이게 밋밋하더라고요 많이 열렸어 우리 열대지방에 살긴 살구나 자 그러면은 어느거로 먹어볼까 걸로 어느 한번. 요거요거로 따고 칠시 한번. 됐어? 네. 네. 요고를 어떻게 따느냐? 어떻게 따느냐? 팔. 팔. 네. 요 팔로 해서, 잘 봐요. 어떻게 딸 거냐?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어? 여기를, 어? 요렇게 따고, 요렇게 따고, 이렇게 따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어.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거 따는 거를 네. 몰랐는데, 네.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됐어. 어. 한번보보습니다 어, 어, 어, 아, <웃음> <쏟은 것 같다? 웃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헤이 물이 있는데 그러면 에자 일단은 에이. 껍질을 빼야 돼 껍질을 껍질을 야 아, 이게 칼이 아니고 도끼야 도끼 도끼? <웃음> 이거 대치도 <될지도> 안아 <않아>, 와응아 <웃음> 야, 아에 물은 있어. 네. 이게 드이그인가 아, 냄새 진짜 달콤하다. 어. 오, 맡아봐, 잠시만. 오! 그 네. 야, 이거 먹고 죽, 죽진 않겠지? 맛은 <웃음> 어떤 가요 이건 밋밋한 거 같아. 아니, 나 원래 껍질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얘는? 들이그인가 이게? 동그란 게 없잖아. 네, 동그란 게 없어. 여기도 다른 게많 어. 자, 우이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 이거는 드이준것 같아. 드리긴 거. 게 다른 게 없어. 게 없어. 다른 거. 다른 거. 어머나. 이거? 얘, 얘가 좀 계획 다른 스킬 노라니까. 예. 따봅시다. 한번 따봅시다. 아. 돌려서 돌려서 돌려, 돌려, 돌려서 따졌는데. 예. 없어. 안에가 없어? 비었어 이겄어 어, 자 하늘이 진짜... 어디있지? 비었어? <웃음> 물소리가 안나 아. 통통 비어 통통 어. 통통 소리 나 어. 이게 어왜 소리가 어. 어. 이긴거야 니 이긴거야 왜이게 둘이긴건가? 안익었네 <웃음> 아니 안 익은 거야 물이 없어 아니 비었어. <웃음> 통통통. 공이야 공. 틴틴틴틴 틴. <웃음> 아 근데 이 계속해서 이거 자라는거 뭐? 난한번따 봐야지 뭔? 네가 이거 막해 <웃음> 비었어. <웃음> 물도 없어. 공이야 공. <웃음> 하나 더 따보자. 하나 더. <웃음> 하나 더. <웃음> 이거 안 임든 거 소리 나? 필요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발 돌려서 자. 아, 잤다. 아, 이거 우리 다음은 수주요, 자가 수주나. 아무리 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웃음> 자, 갑니다. <웃음> 갑니다. 갑니다. <웃음> 갑니다. 아! 야. 아. 아. 아. 오. 가 얘도 아직 안 돼서 안었나 봐. 아니었네 냄새 아,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좋은데. <웃음> 아, 비가 올. 아물린다 아. 음, 달다. 맛은 괜찮아. 근데, 음안 익, 근데 안 아, 니거 이거. 다거 다르 다르 이거. 이거. 아거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없어 하얀 게. <웃음> 일단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서구나 이거. 라서 아니 무슨 말이야? 사인도 없어. 한개먹으 수분을 갖고 왔는데 아직 안 익었네. <웃음> 에이 아직 안 익었네. 아 이렇게 안 남았는데 어디 기다리냐 거를? 오늘도 코코넛 따먹기 실패. 코코넛이 익지가 않았어. 아, <웃음> 아, 아 실패. 아 이거 어떻게 봐봐 아 입지가 않았어 아직 아직 안 익었어 아니 안 익었어, 아, 익었어. 어, 하얀게 지금 보면은 뭐이나 하얀게 아 있는 중 많은 중 아, 아직 아안 익은 거로 해가지고 실패했네 맛좀 보려고 그랬는데 자 다음 기회는 저기로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거 보이나 저걸 따, 따서 먹으면 맛있는데 원래는 자기분 맛있다고 그랬는데 저건 나중에 은 올라가서 따는 방향으로 그때 다시 먹기 에이 실패 오늘도 이모완수 실패 결국엔 오늘도 실패 사이크도 실패 a h oh.